오늘은 베드로 전우서 의물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노아롯 발람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베드로 우선은 일반 서신에 속하고요. 어, 베드로가 쓰여진 것은 어, 일반 후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그 개척기, 부흥기, 핍박기로 나누다면 핍박기에 속한다고 핍박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라고 교회 의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는 서신들입니다. 일반서신하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썼기 때문에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고도 합니다. 자, 일반서신의 베드로 후서는, 어, 그, 전서는 외부의 어 압력에 대해서,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베드로 후서는 그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내부의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설 을 구성하면 세 파트로 나눠진데, 이 3장이 되어 있는데, 1장은 부르심과 택가심에 굳게 하라.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나눠본다면, 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썼는가. 1장, 1절부터 3절, 13장에, 10절,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독해 있고요. 4장에,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람한테 그 부르심을 하느냐.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예언과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언제 심판하시나. 8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나. 1 9절에서 22절은 배교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3장에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언제 구원하시나.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나. 나머지 1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셔야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경 교사로 인해서 자꾸 핍박당하고그 어, 고민되고 힘들었던 거, 야 너희 그 예수님 언제 또 재림해? 뭐 오지도 않잖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쓰여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물은 베드로, 노아, 롯, 발람에 대해서 쓰, 마, 말씀하고 있고요. 주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성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장소는 로마였고요. 기간은 64년, A.D. 64년부터 66년까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1장, 2장, 3장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우서 누가 어 누구에게 쓰였었나라고 보면 자, 베드로우서는 1장 1절부터 3절에서 나오는데 자, 1절에 뭐냐면 아, 그리스도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냐? 시몬 베드로가 썼다는 얘기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우리와 함께 편지했다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쓰여졌던 그 아시아 지역의 그떠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에서 떠 돌아다니는 이방인들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에게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2 절에서 보면 예수의 알무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무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의 부르신 알무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많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미라는 것은 에피크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알다, 배우다, 깨닫다, 이해하다인데 여기서 알다는 것은 내가 친구를 오랫동안 사귐으로 해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부부가 오래 삶으로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우서는 언제 쓰여졌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는 어,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편지 썼다는 것은 베드로우서 전서에 썼던 사람들과 똑같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아디아에 있는 그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한테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우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줄압니라 결국은 뭐예요? 나의 장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음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내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팔을 벌려갖고 남이 나를 띠를 띠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결국은 뭐야,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에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 "엑소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내가 떠난 후, 달 후라는 것은 엑소더스는 결국은 탈출이라고 그러는데. 탈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탈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근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누가 보면서도 마찬가지 구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세라고 되어있다. 별세하실 것은 뭐예요?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왜 탈출이라고 썼을까요? 거기도 원문이 엑소더스거든요. 탈출이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탈출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 죽음을 탈출로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필립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은 뭐냐면 아, 다나토스, 다나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나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과 어, 얘기하는 엑소더스, 뭐, 저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가 떠난 후, 그 다음에 별세 이런 내용하고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내용이 탈출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 이런 어떤 그안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죽었을 때는 어떤 어떻게 죽었냐 느 정말 행복하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아까 전번 그 베드로 전세도 얘기했지만 코바디스 도미나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임박해서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저, 도망가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성을 떠나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뭐냐 면 환상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예수님 돌아 오시는 걸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십자에못 박히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봤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목숨에도 좀 좀... 부자하십시오.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누구예요?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오래 살려주시겠다면 난 반대하지 않겠어. 그러나 나를 데려가셨다면 난 기꺼이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리빠한테 가죠. 그러면서 아가리빠가 저 베드로를 갖다못 받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 사람들이 저, 저 사람 우리 무슨 짤, 죄를 잘못 씁니까? 빨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조용히 하십시오. 진정시키는데 나를 통해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와서 각자 행동에 따라서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을 여러 분 심판받고 보상받을 그날까지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웃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간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표현된 형연할 수 없는 자비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이 따로 얘기하면서, 자, 사형집행자들에게날 거꾸로 못 박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순교하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엑소도 싼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내가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죠. 자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레슨이 있었죠. 마지막 때 시험을 통과하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저 성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할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로 로마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순교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할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에 같이 함께한 주규철 목사님처럼 성령에 함께하면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죠. 주려울때 함께하시는 성령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뭐냐면, 어떠한 공동체가 있느냐,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행에 해있 따라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어떤 그 주규철 목사님과 한경정 목사님이 신사참배돼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주규철 목사님은 어느 누구에도, 내 절하지 말아라. 어느 신도 믿지 말고, 어느 신도 믿지 말고, 나, 나 외에는 다른 신도 믿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주규지목사님이그 말씀을 믿어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한경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의 충성을 보시기 때문에 신사참배도 된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니야아니야 하고 정말 안락한 그런 공동체에서 내일은 내일은 우리 주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 있다면 결국은 전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심판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백신 갖고 많은 문제 때이 있습니다. 이백신이 짐승의 표도 아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서 나온 게 뭐냐면 다른 서신에서 없는 말씀이 나와 끝까지 정경의 채택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이 서신은 정말 묵시문학이라고 갖고 그 종말론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였지만 6세기까지, 6세기 초까지 가더라도 뭐냐면 정경 다른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거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왜 다른 거와 비교해서? 너무 정말론적, 너무 세상에 정말론적인거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라 얘기를 많이 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우서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게딱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베드로우서 1장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에서 1절에 보면 이게 되어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으리라. 과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도 거짓 선지가 있었어. 그렇지만 여러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또 거짓 순자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다가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어떻게요? 해 멸망의 길로 휘하는 자들이라 그쪽으로 이도할 것입니다. 이어옵습니다. 그다음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음란한 것을 따르니 어떻게요? 해 진리 진리를 방해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어낸 말로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어떤 얘기예요. 여러 번 이용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은 여러 번에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4절. 이 4절인데 이 4절은요.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예이 천사들이 천사들이 범죄 천사들이 범죄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서 심판 날까지 거기에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 지옥이 지옥에서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그 아, 전에 유다서 1장 6절과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마찬가지 정경에서 택되니까 힘들었던 이유가 그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똑같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르타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르타로스라는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무적형입니다. 무적형, 지옥에 가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그그 그러니까 무적형에 가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면 이 내용이 타르타로스가졌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아 어, 3장 19절에서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지옥에 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타르타로스가 타로,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필라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라케. 이건 뭐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보호소 감옥이라고 보는데 하데스나 게인나로 나와야 되지 않는데 하데스는 인간이 가서 죽는 것이 바로 하데스인데 음부인데 그 다음에 게인나는 인간과 천사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것이 바로 게인나인데 이, 이 개, 하데스와 게인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이 필라테스라고 한, 필라케라고 한 이유가 과연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가 보면서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함에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산 품에 있는 나사를 로 보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옥에 나와 있는데, 옥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결국은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품과 음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옥의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 품이 있고, 여기 음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뭐예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깨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가해있은 곳이 뭐냐면 지하에 내려가서 이것을 깨고 없애고 돌아오셨다는 것이 어그 베드로 전서 제가 첫 시간에 했던 얘기 가 바로 니거데모 행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경이나 외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어디냐면 외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신 이라고 이 내용과 아까 뭐냐면 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갇히셨다는 그 내용이 베드로, 요, 베드로서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서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올바른 믿음과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죠. 코바디스 도미네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 청년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우서 1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뭐야, 알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것을 내가 친히 봤다라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기뻐은 자라고 들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 내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6절 아까도 누가 보면 나왔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오라고오을때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은 자라 하시니라. 이 변화산 사건과 그 저 세례 요한을 침해받을 때이두 번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되어있는 게 바로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마태봉 17장 1절 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베드로와 야구보와 형제 저그 형제 요한을 들이치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이죠. 그들 앞에 변형되사 변화하셨다고 얘기했죠. 모세와 엘리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내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두번 나오는데 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센스할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성령으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언자들 전하는 말씀은 확실하게 믿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선지자의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사설에 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내용을 갖다 뭐냐면 이이 성령 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를 뭐냐면 변호사 사건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성령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 자, 주일를 부인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아빠 나 같은 것들이죠. 주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 다음에 호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지연한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줄을 부인하고 호색하고 이득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들, 자 그야 그러니까 불의한 자,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것도 이런 내용입니다. 불의한 자들, 정역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 그 다음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기었습니다 자긍하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가 긍지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건 좀 다른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영광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그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백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백수는 안 된다. 음식이 가득한 저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온 게 15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발람이 거짓 선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물질의 눈이 얻었던 발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발람은 민수기 22장 저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그모압의왕 발락이 발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술람이 와서 이제 저 진을 치고 있으니까 발람을 불러 와 갖고 야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해 줘 보면서 발람을 갖다 부르죠. 발람은 발람은 그그 사람들이 그 발람이 발람은 그 주술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음금을 내려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와의 호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여겨 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배도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무서운 걸 알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베득 저+ 저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로 인해서 음행을 할수 있게끔 만든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게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손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려고 나귀에다가. 말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버리죠. 마귀를 때리니까, 마귀가 그 사자를 갖다 피해서 수부로 가니까, 막, 마, 마귀를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자, 하느님 앞에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얘기합니다. 발라기가서 발람을 막 대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할수 없지만, 세 번씩이라도 저주를 할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그런 주술을 걸어 주는 거죠. 하느님이 저주 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리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음행하게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그, 그 발람 사건에서 시팀에서 모함 여자와 음행하게 만들죠. 이 발람 사건을 이어서 이어서. 모압에서 음행사건이 나죠. 그래갖고서 뭐예요? 그들의 신들이 절하, 그니까 그 발람 여인들이, 모합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음행하면서 그들을 갖다 제사 지낼 때 와갖고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많은 그 연병이, 역병이 걸리니까 손자, 그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음행하는 자들 갖다가 남녀라 갖다 창으로 찍어, 찍어 죽여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병이 멈춰버리죠. 그때 죽은 사람은2 4 0 0 0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발람사건에 인해서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점술가며 주술가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물질의 눈이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탐욕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이익을 먼저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을 보면서 우리를 갖다 한번 생각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우리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온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다 제자들에게 제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물어줄 때 이렇게 하죠. 사람의 미역을 받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생을 미역해갖고 조심하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에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이금 열매로 하느님과 어린 양을 속한 자들이니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순결한 자가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노아의 얘기를 하죠. 노아 때 노아 때 그... 노, 그 예수, 하느님의 말씀 을안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멸할 때까지 뭐라고 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묘기지 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거짓선저가 이해한 것이 과연 볼까? 저는 뭐 요새 이제 많이 그 논란이 있는 것이 백신이 과연 짐승의 편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맞잖아요. 그 이유가 근데 과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보면.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덫에 걸려가고,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듣기 좋은 말이 말이 듣기도 좋은 듣기 좋은 말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듣기 좋은 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위협에 빠져갖고 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였습니다. 이 데살로니크 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멸망이 그때 멸망이 호련히 이르려니 결단과 피하지 못해라. 뭐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시사적으로 보면 그빌 게이츠가 그 코로나19 음모론에타깃이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그이게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 에비던스 노에비던스라고 것은 증거 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런 말들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2015년에 빌 게이츠가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테드 그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수년 안에 수십 년 안에 천만 명 이상이 죽는다. 고것은 그것은 뭐예요? 전쟁이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5년 후에 우한 폐렴이라는 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기냐면 이런 이런 누머가 생겼죠. 멀자 빌과 머린다 재단은 아프리카와 인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실험을 시행했고 그 결과 천명이 죽거나 치유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게이츠는 낙태 성분이 함유된 파상품 백신 시험을 캐나다에서 시행했다. 케냐에서 시행했다라고 이 하고요. 백신과 임신 중재를 통해 대규모 인구 축소 계획을 주제로 하며 빌 게이츠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빌게츠가 인류의 마이크로칩 이식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떠돌아다니던 내용들이 많았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루머지만 이게 사실 은 아닐 땐 굴뚝에 연결할까요? 이거 뭐냐면 지금 임신과 임신 중절에 통한 뭐 대규모 인구 축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맨스가 맨스가 한 달에 그 백신 맞고 나서 여러 번 나왔다. 뭐 이런 내용도 보고가 나, 많이 되어 있죠. 근데 그도 이렇게 된 음모론의 그사기시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게이츠가 그, 그 특허 번호를 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암호 화폐를 채굴하는 그런 걸 하면서 그 그... 특허를 했는데, 그 특허 번호가 우연치 않게 060606AI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런 번호를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번호를 쓴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란 얘기죠. 더 좋은 얘기가 고 여러 가지 이런 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했느냐.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 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퇴치를 위해 예방접종을 제공한다는 빌미를 앞세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살펴할수 있도록 꼼수가 있다는 주장을 일부 네티즌이주장 했다. 이 주장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자체가 mRNA를 만들어 었 우리,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신체 내에서 세포가 면역반응을 유도할수록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이 백신이었거든요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옛날 과거 방식은 뭐예요? 그 과거 방식은 약한 세균이나 비화성화된 세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세포의 변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저, 저, 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던 거였는데 이 mRNA는 뭐냐면 그 자체가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세포 자체가 변형돼서 이게 혹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거기에 또 나왔던 내용 중에 또 그가 눈여겨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슈퍼 유전자를 조작해서 불임 모기를 만들었다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라리아를 박멸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기결이나 자카 바이러스를 갖다 옮기는 그런 아 모기들을 그, 그 완전 그암 암, 암컷 모기를 갖다 만들어갖고 그니까 이것을 만들어갖고 수컷 모기를 갖다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갖고 없앤다는 얘기죠. 모기를 만들어서, 불임 모기를 만들어갖고, 암컷 모기들 갖다 불임하게끔 만들어버렸단, 머린단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 2018년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에 뭐예요? 2020년 8월 달에 7억 마리의 발의를 갖다, 저, 모기를 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컷 축 모기가, 암컷 모기가 교미에 낳은 새끼가 암컷이면 유충당겨서 죽게 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런 걸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갖고선 뭐예요? 별벌레 없는 그 그런 모기들, 그러니까 질병을 옮기는 암컷 모기들을 갖다 전부 다 번식을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내용이 왜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예요. 몬산토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g m o 그 유전자 조작 그 식품들이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 식, 식물들이 뭐냐면 병충해나 추위나 가뭄에 잘 견딜수록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이 이게 유전자 조작 식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GMO예요. 근데 이 GMO를 가장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 몬산토인데 몬산토의 빌게이츠가 주식에 50만 주, 50만, 2300만 달러 어치를 여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빌게치가 또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후 전체가 큰 혼란이 온다. 이건, 어, 바이러스보다 더큰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빌게츠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빌게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친환경 그 전기차 같은 것은 그 아주 별벌려 는 거다. 그까 쉬운, 거, 쉬운 일이다, 이런 것은. 전기차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친환경 항공유, 친환경 연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고기 먹는 것을 줄여서 어떤 그런 그 동물에서 나오는 그, 그, 가스 그 배변 가스나 이런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소고기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고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 같은 것을 만들어 서 친환경 어,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왜, 여기에 뭐냐면 빌게이츠가 인류의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계획한다고 얘기했던 내용이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단일칩 시스템을 신체에 주입할 수 있다. 이, 요, 이게 주사 바늘인데, 이 주사바늘인데, 이 주사바늘에 요런, 요기 마이크로칩을 보내갖고, 이컬럼비아 공과대학에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해갖고 뭐냐면 체온이나 혈압, 포도당, 수치나 이런 거든, 호흡기능, 이런 걸갖다그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칩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게츠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저는 한 70%가 백신을 다 맞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저이 이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뭐냐면 추가적인 방역 제한,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각료 회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도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 입장을 허락하겠다 과거에는 뭐냐면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슈퍼와 약국만 갈수있게끔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점점 점점 정부에서 통제를 할수 있는 것들이. 통제할 수 밖에 없다. 통제에 의해서 따를 수 밖에 없다. 마이크, 뭐야, 마스크 써라. 그 다음에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투고해라 테이크아웃 해라. 그, 그, 다이닝, 이용 하지 마고 다이닝 아웃 해라. 뭐예요? 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통제 사회다. 통제 사회. 즉, 빅브라더 사회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중국은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예요? 이런 안경을 끼면요. 안면 인식 기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든 걸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갔다가 여기서 그 요번에 그그저 구정 때그 구정 때 뭐냐면 한 300명 정도를 갖다 그 226명을 그 신분 위조 용자 26명을 적발했다고 얘기를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게 통계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ctv가 1억 7천만 개 폐쇄 cctv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며 3년 후에는 4억 개를 설치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안면 인식을 통해 집이나 직장을 정해진 곳에서 300m 이상 벗어나면 경보 올리는 식으로 인체 정보 수집과 스마트폰 자료를 추출해 갖고 통제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통제사회로 가는 그런 과정에 혹시나 코로나 19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다가도 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잘 믿다가도, 뭐, 뭐, 예를 들어서, 그, 짐승의 표가 백신이었다. 그래갖고 막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우서 2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동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여또다고되었습니다이 돼지가 여기 더러운 게 하게 되면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더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엮이고 지면 그 나중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그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자의 종이 된다라고 여기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12장 4 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더독 악한 귀신들, 더 더럽고 악한 귀신들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고그 사람이 나중에 행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진자는 이긴장이 종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과 그다음에 공동체와 말씀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건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왜 야, 내가 예수, 예수가, 니네만 있는 예수가 뭐 다시 와서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야, 우긴 뭐, 우긴 뭐, 뭐가 와. 우지 하나도 오지 않았는데. 그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약속 잊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하루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뭐요? 예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가 뭐요? 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기다려서 어떻게요? 해 이길인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나?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베드로우스 2장 1절에서 보면,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뭐예요?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소동과 고모라성을 명만한 길을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할 자들을 본을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동과 고모라성을 명하기를 정하여. 자,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소동과 고모라의 성에서 뭐냐 하면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유에 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유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유들은 농담을 으 여겼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뭐예요? 호련이 온다. 그런 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동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모든 백성을 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의 안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계졌습니다 뭐예요? 세상의 미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소금기둥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에 가생한 종이 됩니다. 진자가 된답니다. 자,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을 건지셨으니, 자, 그래서 건지서 내버리시는 시죠. 그러면서 의인의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 의,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자, 의의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누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타탄 일곱 사람 사람은 노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구원받았죠. 마찬가지 이저 롯의 쫓아간 두 딸은 살았지만 그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기둥이 됐고 그 사회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화했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비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더니 뭐예요?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120년 동안 만주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생벌 모두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탄 방주들에 있는 자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암수상 두, 암수 두 마리, 그각 종류마다 그 암수 두 마리만 살았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세 문제가 뭐냐면 노아가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노아가 그, 여기서 술 취한 사람은 나온대요. 노아가 포도나무 심었죠. 가서, 가서 이제 그 땅에서 하자, 저 도착하자마자 죄를 지내고 포도나무 심었죠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요 벌거벗고 잡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미가 왔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잠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미가 하고 아버지 그, 저거 하고 있어 그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샘과 야벳이 가서 옷을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딱 이, 이런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딱한 얘기가 뭐예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은 샘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기억했습니다가나안족속들 그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준을 모르 잡느냐. 주존은 결국은 말씀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이며 완전한 자 노아. 이름의 뜻은 휴식입니다. 홍수 인류의 조상이었고요. 성경에서 최초로 술찬자 나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인내가 많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노, 그, 그, 그, 아주 그 타락했던 그... 그, 그 시대에, 의로운 자였죠. 그 당시가 결국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가 있고, 네피림도 있었고, 천사와 인간이 함께 했던 그 네피림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그, 의로운 자, 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허점이 있었던 자, 결국은 술 취하고 막 이랬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허점이 있었던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롯이었습니다. 롯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안에 사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든 소유하던 사람들 이끌고 가서 가난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난 땅에서 이제 땅이 참 넓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롯의 그 목자와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죠.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했죠.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아,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1 0 절에서 보면 눈,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아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니까 아이 장사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 9 장에 보면 내겐 남자를까 그러니까 그이 내용이 창세기 1 9장 내용이 뭐냐면 그 소돔 성에 그 와갖고 그, 그 천사들이 와 있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갔더니 이그 이 로세에 있는 그동생이 하는 자들이 와 갖고 야남그그 그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로신 나와서 그얘기 하죠.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정말 아무도 저남자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나 필요 없다. 그들 내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중요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9절에 보면 사유들은 뭐예요? 여기가 성을 내릴 것이다 라고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들은 심판받을 것이하고 불이, 불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들은 농담을 이겼고요. 로의 아내는 뒤돌아봐 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건 뭐냐면, 아, 처음부터 다, 다 죽어버렸죠. 소돔성에다 죽고 다 죽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두 딸들이 아주 아주 괴략을 깨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도 늙으셨고, 우리도 배필도 없고, 이 땅에 아무도 없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술을 먹여 갖고, 아버지를 동치 동침, 우리하고 동침해서 우리가 후손을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책에 만들어서 큰딸이 동침하고, 그 다음 그 다음번에 작은딸이 동침해서 난 아이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큰딸은 모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모압이 조성이 되고 작은 딸은 배남마를 갖다 베난미를만드는데 그것은 암몬 자성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 죄로 잉태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갖다가 죄를 갖다가 범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을 괴롭히는 정말 그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 찾을 수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 수단이 좋았던 노세 대해서 얘기기할것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가리웠다라는 얘기고요. 아들, 아브라함의 들아 조카였습니다. 소돔에 거하면서 재물을 탐하게 했던 자, 아까 내가 좌로 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좌로 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성들이 애국당과 땅이 비슷하니까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곳이 어때요? 소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곳을 가, 선택을 하게 됐죠. 따뜻한 성품이지만 리더십이 부족한 자였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그 사람들이 왜약냐면 사람들이 왜냐면 손님이 왔으면 로사고 친하지 않았으면 로시 평소에 그들과 친하지 않았으면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행패 부리게 하셨던 것은 결국은 그들과 친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성품이었지만 리더십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끊고 맺고 그들을 갖다 거절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 또 로세 아내가 그 뒤를 돌아오니까 만든 것은 뭐냐면 그 권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사유도 마찬가지. 사유에 얘기했을 때, 하, 저 심판받을 거,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갖다 농담을 여길 정도로 하는 걸 보면 어떤 거는 권위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쉽게 동화됐던 사람이고 수리추에 두 딸과 동침해서 모학과 암만족 속에 아비가 됐던 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우서 2장 7절에는 얘기할 뭐냐면,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죠. 조금 전에 의로운 자, 노아도 의롭고 당대의 의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 아, 롯도 마찬가지, 그, 소돔성에서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유혹이 많은 데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버텨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지 상황에 있잖아요. 백신이 짐승이 표도 아니다. 이런 걸 갖고서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어, 이 롯을 이렇게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노아와 롯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다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면마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구원의 편이 곧 침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로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를 내렸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할 때,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건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면에 뭐냐면, 자기의 순수함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어, 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된, 거, 된 것으로 일부러 이지려 함이로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상을 세 지으셨죠. 그죠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상을 세지었다는 것은 지으시고 땅에 물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느님이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게 됐다. 그래서 뭐냐 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때 세상의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때 이제 하늘의 땅은 말씀으로 보존되었다고 각기었습니다그죠 나머지 건 불로 모든 것이 심판됐지만 경우 하나님의 땅은 말씀으로 보존됐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바로 중요한 게자 그러니까 뭐예요? 2 0오 절에 나온 거요 마찬가지. 뭐 구원의 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물은 구원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지금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그, 그것이 뭐냐면 침례라고 보거든요. 우리여기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도 정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구원의 표와 말씀은 결국은 동일한 거라볼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자, 상세기 6장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뭐야?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모든 육체에 천하여? 천, 천하에서 멸한다고 뭐냐면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갖고 있어라. 깨끗한 몸을 보존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태가심과 부르심에 굳게하여 성품에 참여 하는자 구원받은 자다. 그, 그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어떤자가 구원받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욕 때문에 썩어질 뭐, 것에 피하고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자가 되라. 그게 그 말씀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믿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를 가진 사람이 되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믿음에다가 중요한 게 사랑을 더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요?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 이런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갖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불신과택가심을 갖다 끝까지 기다리고 보존해라.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사모하며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게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구원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고 있어라. 그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은 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쫓고 그 말씀대로 하, 향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한 말씀처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지 그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가 오있습니다 자, 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혹에 나, 끌려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불에타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 후서 인물강의에서 우리가 어, 배운 것이 뭘까요? 심판의 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당대에 말 의로운 자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노아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깨끗한 것으로 보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라고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자인 분인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을 기다려주시는 우리가 회개할 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자니까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을 아는 지식에서 좀더 자라나서 하느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